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앞에서, 앞에서. 야,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찾아봐봐. 크리스마스 트리도 위에 있잖아, 맨 위에. 봐봐. 어, 가보자. 아까 그중난거 있다. 천사 아까 그 짐날 탄데 그, 그 있잖아, 그, 거기 있음. 잠깐만, 나 떨어지자.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만 하는 거 아니? 딱 바로 이건데. 제일 큰 거? 제일 큰거몇뒤 있던데 아까 보니까 저기 사탕 몇 개나 매달린 거냐 사탕 3개인가 네개 거기가 제일 큰게 아니라 저게 제일 큰거 아니야? 저건 저거, 저거? 뭐? 저거? 저거네 저거네 그 천사 매달린 거 하나 있다 어 저기, 아, 저기 있다. 있다 어 저기 있다 음. 저기다 저기 뭐, 어. 있어서 맞춰봐봐 저 천사. 어 맞췄다 깼다 어 맞췄다 어. 뭐야 크리스마스 시험뭘조종화자 <웃음> 네. 이름 뭘 크리스마스 시험 <웃음> 하고 하나 더 있는데, 눈사람 오르기 <웃음> 저거 <괜찮아. 웃음> 스키장 옆에 저거건 저거, 설마 저거 말하는거죠? 저 큰거? 어, 저거.. 어, 저거? 해봤는데 어렵더라 아좀 걸릴 저, 것 같다 저 겁나 큰거 이거라는거 맞지? 어 위가 땜아 이거 날아가는거 아은데 열차 다같이 한번 저거 제대로 타보실 분? <웃음> 야 제대로 타봤다 저거 나, 나 타봤어 나도 타보긴 했더 여기 또 내려가자. 여기 자고 덕고 올렸음. 빨리 오셈. 근데 근데 이거 레벨 리셋하면 기능이 없다. 로비 레벨은. 아 진짜? 어. 로비는 아예 그냥 다시 만들든가 게임을 껐다키든가 해야 하는 거. 어. 아마? 로비... 그냥 아, 아예 로비라 그런데 근데 이거 오르는 건 어떻게 오르냐고. 그지 오르는 거 그냥 어떻게불부비하면가능하 아니, 오르는 방법 자체가 뭐임? 왼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맞아, 전선 반동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됨. 맨을 가져오라야 되는거임? 어. 근데 요건 도움닫기 잘해야 된다. 맨 처음에 남이 더 많이 렇게 나와야겠네, 그럼. 아, 망했다. 아, 엘리슘 하고 싶다. <웃음> 그놈의 엘리 u m 엘리슘 제 컴퓨터 안돌아간다 <웃음> 엘리슘 뭐죠? 제 컴퓨터에 그런거 안 u m e 는데 내가 상태를 l y s i u m Elysium, Elysium, Elysium, e l y s i 걔도 나름, 음. 도 나름 할건다 하고 있다. 눈사람 통으로 너무 빡세한데? <웃음> 눈사람 뭐 말고 뭐할거 없나? 없다. 저 스키하러 눈사람하고 없다. 아, 그래? 그럼 눈사람만 깨면 되겠는데. 근데 눈사람도 겁나 오래 걸릴 것 같다. 아이씨, 우클릭했는데 씹혔어, 또. 형님. 아, 우클릭하면 그게 문제임 클릭했는데 팔꿈깎 가지고 들어가는 게문제임 아, 그냥 클릭 자체가 씹혀서 터치가 안된 아, 아, 마우스가. <웃음> 어? 아, 아니네. 도, 순간 도통하도깬줄 알았다. 아, 밑에서 총써 볼래. 밑에서 기다려봐. 자, 응. 더, 더, 더, 더 잡아봐. 둘때 두, 주선으로. 한수 놔야 된다. 옆, 옆으로 옆 밀어줄까? 오른쪽으로. 응. 그게안 된다. 이거. 동그라미 뭘, 뭘, 나도 울어. 덥고 밀어봐. 봐, 봐, 다 한번 더될것 같은데. 아, 니아 덥고, 덥고, 덮고 덥고, 덥고, 덥 그쪽 말고 아았구나나 서지 말고 반대쪽 반대쪽 아 그래 왼쪽으로 싸봐 으아아아 그래 안 돼. 다시 죽은 차. 말고 죽은 척아아아 됐다 반대쪽 아아아 그러다 봐 우리�, 우리 턴 턴. 안 오로 가나? 마찬가지로 체리란 할수 있긴 한데 한번게두번어 투석기 살아났다 야 투석기 살아났다 니갈때 최대한 싸주고 있어 대기 멈춰봐 위로? 아니 그 저기 말고 아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빨댕이 또빵된각 도가, 안 나온다. 처음 해야지 그대로 인데 계속 위로, 위로, 위로 한 손은, 안 넣고 있었다 잠깐만. 어, 뭐, 어, 왜안 잡혀? 이거 같다 안대표님 아니면 투석기로 써볼래? 투석기 가능합? 투석기로 써서 올라가볼까? 투석기 바, 바꿀 수 있나? 내가 뭉지 투석기가 방향이 엄청 잘안 바뀐다. 투석기다가 무거워가지고 좀 많이 많이 써야 돼. 움직일 수 있냐? 죽었기 건데, 애초에? 움직일 수 있다. 앞뒤로는 일단 움직일 수 있다. 움직여진다. 저걸, 어떻게 깨냐, 저걸. 동굴에서 옆으로, 옆으 옆으로. 안 된다. 옆으로가 안 된다, 이거, 지금. 화면도 됐고, 온나 저거. 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각도가 이쯤, 이쯤, 이쯤 하면 되지 않나? 아니다. 그만. 앞으로 됐다, 그만. 가, 가도어던 어, 나된것 같은데? 나, 나, 나 이거, 나 이거 보내줘봐. 어, 니탈을는 아, 타럴... <놀람> <와>, 아깝다. <웃음> 근데 이거 앞으로 더못 당기는데? 아, 아, 좀, 좀만 더 왼쪽으로 가겠다. 아이씨 오른팔 꺾였다. 지금 어로 그냥 그 가만히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아 엘리슘 하고 싶다 엘리슘 엘리슘 왼쪽으로 기자 왼쪽으로 엘리슘 일단 장전못 하고 엘리슘 엘리슘 왼쪽으로 왼쪽으로 배그보단 낫습니다. 어찌 됐건 엘리슘 어 됐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됐다 좀 더. 다 저기까지 맞추면 되겠다. 로까지 어. 덕구리 한번 날가볼래 너무 강면 같아. 각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나 날아가보면 약간 다르더라. 그럼? 어. 어차피 다 계속 수영타 쳐보고 게하면 되니까. 아! 철로로. 야, 아닌 것 같다! <웃음> <웃음> 너무 두릅니 이번엔. 아! 어, 근데 수석기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웃음> <웃음> 어, 어디서 뚜 어, 맞네. 모자 꼭대기 수석기 타고 가는 거 맞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웃음> 일단 또 장전 중. 열심히. <웃음> 아, 그럼 내가 한번 해, 해, 타볼까? 어, 어. 각, 각, 각, 좀 우리가 맡아볼게. 수작도 옮겨줘, 앞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될 듯. 장전 좀 합시다, 휴님 하고 있으세요? 예! 됐다, 깜짝이야. 장전 끝났다. 아,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겨. 아, 아, 말고, 옮겨야 돼, 옮겨야 돼. 각도 어. 안 맞을걸? 안 맞다. 요, 요쪽 부분에 옮겨야 돼, 뒤로 빼. 됐나? 된것 같아. 대충 맞다. 대충 맞다. 이대로 앞으로만 밀어. 조금만 밀어 계속 밀어, 앞으로. 제, 그냥 끝까지 좀 내자. 어차피 주적 길이 된다니까. 요 요, 요, 요, 요, 됐다. 아 야, 그, 당근 손 놔라. 맞, 맞, 맞, 맞, 맞. 고정, 고정.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당겨, 당겨. 하나. 아, 손다 하나, 둘, 셋. 야, 안다. 뭐, 과연? 안다. 안다. <웃음> 좀, 좀, 좀, 한참 남았어. 어 내, 내가 할땐다하는데 왜지? 설마 설로 넘어서 가야 하나 이거? 음, 다시 야, 해보자. 알다 여기 될것 같아. 설로 덥고 니, 내가 할때 니랑 치어서 그런 일 수도 있다. 아 그건가? 음내가할때 음, 나만 루닥거든. 음, 한한번더 가보 더가면될것 같다. 덥고 파이팅. 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거 저거 브루징이 제일 힘들다. 장사. 하나, 하나, 그, 어 잠깐만 안 잡혔다. 방어 잡고 있었다. 하나, 그, 셋. <끝> 야왜 내가 하면 조금 남지? 왜왜안 아, 남지 난? 모자라니 한참. 덥고 내가 하면 안 나왔지? 어 니가, 니하고 내가 날아갈 때 오랜 남았나 그냥, 그냥 완전, 문산 문산 바로 풀어가던데. 이거 갈때 W 눌러야 되나? 나는 음, 눌러 봐봐. 어, 난 눌렀다. 누르네. 아, 아, 난 내려타고 갈까? 덕분이가, 이거 이가 덕분이가 열아. 아, 손을 뻗지 말고 해보자. 하나, 둘, 셋, 쭉. 아, 야, 손을 뻗으니까 안 된다. 어, 아, 뭐? 어? 어, 넘어갔는데? 어, <웃음> 넘어갔. <웃음> 야, 손을 뻗으면 안 된다. 뒤로, 들어 당기자. 뒤로, 뒤로, 뒤로, 어, 로 어디 감 잡았어? 뒤로 당기자. 내가, 내가 감을게, 그냥. 이 감는 게 제일 힘들다. 맞다 아, 감는 거 이거. A, D, a 리 계속, 계속하고 움직여야 돼가지고. 한번더 타보자. 감 잡고, 뒤로 당기자. 앞에서 누가 밀어야 할것 같은데. <웃음> 아, 밀자, 밀자, 밀자, 밀자, 앞에서 밀자. 아, 야, 박쥐가 그러면 이 날려라 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 각도 각도 각도 각도 각도 맞춰봐 각도 맞 각도 아, 안 맞는거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만 올려 멈춰. 올려봐봐 어, 감자. 하나, 하나, 하나 둘셋쯧 네. 야야 좀 뒤로 빼야겠다 <웃음> 좀 <맞습니다. 웃음> 왜, 왜, 왜 그러나 가냐 맞다 맞다 연희 나 여기 끼었는데 아이다 안 끼는데 여거 응. 나올 수 있다 좀더더 했어 끼면 날려버린다 이거 같아 아면 이런 거는 다시 돌려보자 됐다고 그 정도 맞대요 모자에 딱 올라갈 때 잡아야 되거든 엄청 많이 가루를 물릴 것 같아 돌리기 되게 힘들다 이거 맞다 그 돌린 해, 사이가 앞뒤로 위치 바뀐다계 했어 딱명만는딱 딱, 딱 맞는 거 같다. 빠끼로 위치 바뀌거 상관없다. 어, 차피 거리조절이라 가지고 나와임마 어, 잠깐만. 둘이 같이 갈까? 해볼까? 아, 내, 안 돼? 무게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일단 덮고 날려 봐봐. 나, 아, 중환기인가? 아니다. 나, 렸다 땡가 좀. 어, 오, 야, 야, 뭐야, 야, 총 좋아. <웃음> 야, 총 뭐야? 뭐, 야총 나이스. 내가 나한 번만 타보자. 니 카트, 어. 니가 니가 볼래? 덕구 먼저 보여봐봐. 오. 구속기 아, 그 잡아. 넘어 간다. 넘어 갔네. 제대로. 어, 뭐야 덕구 어디가? 둠. 여기 있다.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아, 야, 딥. 그치워. 그쪽 개빡셌, 데대 이거. 아, 잠깐만. 에, 치워봐봐. 눈 치우고. 여기 잠깐만, 뒤로 땡기고. 그래서, 그서 땡기자, 이거.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이영도이 정도면 됐 어, 당겨줘봐봐. 어, 덕구리가 당기지. 어, 어. 하나, 둘, 셋. 희잉. <웃음> 될것 같기도 한데? 어, 될, 음, 오! 어, 거의 다 갔는데? 아, 이거, 이거 해서 올라가 볼게. 나는 미리 다음 발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굴러자 굴리자, 굴리자. 근데 우리왜 디코를, 디코가 렉을 존나 쳐먹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야. 어, 총알이 거의 올라갔는데? 이동 날라가라 준비는 거의 다 됐다 이거 이.. 이 이거 좀만 오른쪽으로.. 오리, 좀만 오른쪽으로 올리자 음, 됐다 우른쪽으로 오리, 밀자 조금만 하나 둘셋된것 같음? 어? 초반에 거의 올갔는데 아! 떨어졌다! 어. 아! 아쉽다 이거 아쉽다. 난감 잡았는데 야 지가 야 이거 스폰 잡아서 겹쳐가지고 이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나.. 나.. 아, 맞는거 같나? 몰라 대충 비슷한거 같은데? 잡아 잡아 잡아 야 옆으로 꺾였다 어? 야야 야, 이거는 위치는 딱 맞거든 방금께 각애가 약간 틀어졌어 딱 여긴데? 될것 같지 않나 여기? 어떻게? 아, 어떻게 될것 같은데, 여기? 안 되나? 아시운 아시면 돼, 살짝. 아, 한, 막자, 쉬고, 아, 두, 막자, 쉬고, 세, 막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타점 타점 타점 타점 오케이. 가볼게. 하나, 빠이! 둘, 셋? 어, 안, 아, 안다 맞았네. <웃음> <웃음> 이번엔 좀 모자란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감 잡았다, 나는. 아, 근데 왜 자꾸, 어, 됐다. 앞으로 조금만 더 땡겨야 된다, 이걸. 그거 다 땡기면 말해줘. 아, 밀자, 밀자, 밀자. 앞으로 밀자. 아. 다, 다 됐다. 믿어. 장전 완료. 됐다, 됐다, 됐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해봐 아안돼아 접고 아, 괜찮아 어차피 기다리면 안으니까 총. 이걸 약간 이쪽으로 돌려 돌려 아 이쪽으로 돌려 이쪽으로 아 오케이, 그거 그거 앞쪽으로 접고 얘를 약간 이쪽으로 돌리고 됐어? 접고 아 <웃음> 아, 아, 틀어졌다. 낙엽다. 이거 틀어지면 미치지. 낙엽다. 어, 나왔다. 다장형된거 맞지? 이거 나와 임마 됐다. 한번 당겨봐 봐. 강자 왔다. 안 돼요. 갑자 자, 준비하시고. 아, 씨. 준비하시고. 셋, 둘, 오. 하나, 고, 슈! 파이어로 해줘. <웃음> 파이어로 해줘. 파이어로 이위 같은 파이어! <웃음> 으와 어? 어? 될것아 야, 야, 야, 뒤로 조금만 당겨줘. <웃음> 됐어, 됐어, 됐어. 아, 이번엔 또 뒤야. 아, 아, 자꾸 왜 여기서 본대냐. 잠깐 뒤로 좀 땡겼나? 어, 뭐좀 땡겼어. 됐다. 한번더 해볼까? 장전 중. 어, 나, 나, 나. 됐다, 됐다, 됐다. 나이다, 아직. 눌러줘야 된다. 다 됐다. 다 됐다. 잠깐만, 뒤로 조금만 땡겨서. 됐어. 위가 나도. 된 파이어로 아... 둘, 셋 둘, 셋 파이어! 아야 아, 야, 야왜 이번에 왜 옆으로 또꼈냐 이게 누가 총쏘야총 쏘... 쏘지 마봐 옆으로 꺾인다 위치 이상이죠. 개 빡치네 알 겠는데 너무 음... 가나아니될것같 음... 더라고, 똑같 은것 더라고. 딱 좋았는데, 각도가 안 맞았어. 너무 넘댄것 같은데? 음, 너무 땡겼다. 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대충 타보자. 열차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차 전복지죠 열차 안 싸우고... 컴마... 우와... 아, 어, 근데 감사 이거 조금만... 그래도... 오케이 됐습니다. 당겨주시죠? 어 이제 당. 아. 오 음. 어, 깼다. 오. 깨어먹겠다. 아. 깨졌나? 어. 어 깨졌다. 됐어. 와. 야, 그러면 다들 여기 와봐. 열차 한번 살려보. 그래. <웃음> 원래 하나 더 남긴 했는데 그건 다음 번에게 지금 내용자서좀 큰놈. 아 일로 아, 와봐. 다들 일로 와. 여기다 일로 와라. 간다. 야, 근데 나 다리 안쪽이 절름발이 됐다. 놓고 <웃음> <덕구> 봐봐. 나나 <웃음> 외발이다 외발이. 눌리면 안 되는데. 너무 높은 데로 올라가. 놓고 이쪽으로 와봐. 아 됐다. 외발이 풀렸다 야, 어, 야, 경치떡 김치떡 맞는 것 같은데. 놓고 때문에? 야, 여기 안, 여기 내 있는데 안쪽으로 와봐 여기. 내 네, 있는데. 나 레일이 있는데 있는데 이거.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나만 지 모르겠네 자꾸. 저기 보이는 당근 쏴도 돼요. 오. 아, 당근은 쏴도 된다. 자꾸 여기 인데 자꾸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야 밑에서 열차를 쏴라세명다 와가지고 한 번에 싸우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나 어딘지? 나 위에 있거든 지금 아 저기 다 왔다 떨어진다 야 여기 밑에서 내, 위, 내 있는 데서 저 밑에 동시에 쏘는 거야 일로 와 니도 당근 내려와 그래봐 내가 싸가지고 안가져 저거 쏴라 이젠 아, 예. 아, 예. 야 3, 1한 한 번에 싸보자 아... 4, 아... 2, 1지지로도 <웃음> 안간다 <웃음> 그 는데아 뭐야 <웃음> 야, 아 열차를 살리고 싶은데 어. 꼼짝도 왔는데 그냥 뭐야 신모대로 왼발 힘풀려서못올라는데야 열차 떨어뜨릴래 열차, 열차, 열차 떨어뜨려서아아아아열차 아 열차. 깔렸다 이제 <웃음> 아 열차야 저리 꺼져 그열차 깔렸어 내가 하나 줄까 잡고 오 살았다 야 열차에 끌어 이거 잖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남아요 열차 떨고. 열차 떨고. 털어 떨고. 이가 앞에 있는 거잖아, 이 네. 아. 야 방금 당근 떨궜다. 하 어디가? 으아 당근 떨궜다, 여동구. 야 야채 아이, 열차 칸어 있네. 이거 그 상태 왜이런냐 야, 야, 이거 <웃음> 떨궈서 니, 니세 지키자. 어, 어. 장, 글도 떨궈서 니세 지키자. <웃음> <나 맞지 않아. 웃음> 아! <웃음> 아, 맞지아 아! 으 이게 더 재밌는데, 도구. 수. 안녕 얘들아아 어? 어, 야, 단단히 야, 기차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단단 야, 야, 야, 야, 근데 열차 저거 어떻게 못한다? 여, 열차 본체가 지금 이저 상태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야, 열차에 걸려. 열차에 걸려. 열차 타 야, 뭐, 어봐, 어봐, 어봐, 어봐. 야, 땀 맥갈래? 그거 차가 가는 데까지 이거. 이거 열차 위치가 똑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